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살 11살 12살 어린이입니다 부모님들의 체벌에 금지할지 말지 결정을 앞둔 국회의원님들께 저희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체벌이 아니라 지아엘통해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어요. 이해심 또는 관심을 통해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관심은 0.0000001%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칭찬을 통해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어요. 체벌을 하면 부모와 아이 모두 기분이 나빠져요. 어떤 아이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어요. 따뜻한 말과 모범을 보여지만 자연스러면서도 서서히 습관이 되면서 올바른 행동은 잘하게 됩니다. 엄마께서는 넌 무조건 하트 모양을 좋아해야 해! 하면서 체벌을 가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다가 하트를 좋아할까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모두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가 잘못했든 부모가 잘못했든 때리는 건 문제 해결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군대 진영학 짜고 있을 때도 위에서 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체벌을 금지하는 어린이 체벌 금지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님 꼭 체벌보다는 대화를 통해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저희가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